강단, 강동. 강동, 강동, 아이신, 아이신, 오, 하이난, 하이난, 빠한 빠우한, 빠우한, 빠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빠한 빠우한, 이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단우한빠간한 빠우한, 간단한 빠우한, 빠우한, 빠우한, 빠한 간단 한한한 <웃음> 煎蛋煎煎煎煎面面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煎 연출? 어, 리를 빼야지. 아, 연출? 거야,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오. 연출, 연출, 이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 연출, 쟤쟤 연출, 연출, 이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현재. 이런 둘 총명 야 총명. 이런 둘 총명. <웃음> <웃음> 둘 총명? <웃음> <웃음> 이런 둘 총명을 달라. 총명? 자. 변화. 변화. <웃음> 오, 변화. 변화. 변천. 변천. 변천한 거고. 변화한 거고. 오, 변화. 변화. 와. 우예 대단해. 신자. 신자. 진. 진. 진년. �inh연.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내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민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년 금년, 금년, 금년, 민년민년 금년, 민년 금년, 금년, 금 금년, 금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년, 금금 금년, 금년, 연추, 연추, 뭐중간중간 중간, 중간중 이게 왜 많이 쓰느냐면 하도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야 중간으로 가니 네가 막 이렇게 싸워요. 음. 중진. 어, 중진, 중진, 중진, 막, 막, 중진. 중진. 알겠죠? 가운데. 중진, 중진, 중진, 중진. 중간이 뭐라고? 중금오쫑 쫑! 쫑. 금 뭐라 해야 돼? 쫑. 쫑쫑쫑금 쪼금 쪼중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이 쪼금 쪼금 와금 쪼금 쪼금 쪼금 해서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는